7월 27일 수요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2022 K-월리스 푸드 앤 투어 리즌 페어가 서울 AT 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됩니다. K-월리스 푸드 앤 투어 리즌 페어는 전국 지자체 우수 농특산품과 우수 관광지를 한자리에서 볼수 있는 영상 기반의 홍보전입니다. 행사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. 홈페이지에서 행사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참가 업체를 알아볼까요? 이외에도 다양한 지자체 기관에서 삼가한 업체의 다양한 먹거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